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색상, 컬러별로 면도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독자 중에 한 분이 검형 설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제품을 제 색상별로 면도를 추출해서 좀 별도로 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고 봤는데 어, 면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몇천 개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같은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필터 기능을 쓰신다 그러면 좀더 쉽게 면도를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잘 응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죠 자 면도를 추출하는 방법은 카피 페이스가 있고요 익스레스 지오메트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식으로 여기서 이 빨간 부분 빨간 전체가 거의 다 빨간색인데 이 중에서 파란 부분만 이렇게 추출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시크로노스 모델링 안에 들어있는 카피베이스입니다. 하시고요. 리셋 한번 할까요? 자, 그다음에 면을 이제 선택해달라는 얘기죠. 카피 카피할 면들을 선택해달라는 얘기인데 어, 너무 많죠. 유사한색상이 요거는 일단 눈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뽑아내면서 이 계산하는 하고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그러면 필터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기 바랍니다 칼라 필터 어, 이게 무슨 색깔이지 몰라도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스포이드 딱 누르고 이면을 찍으면 그 면에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자동으로 딱 합니다 오케이 누르면 필터 기능 이제 수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범위 잡으면 금방 지정한 색상하고 같은 색상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되는거죠 음 요거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셔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프리뷰까지 체크 돼서 그런가요 일단 스탑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30개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어, 됐나요? 오케이 해보죠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걸 해제할까요? 이런 식으로 카피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쉽죠? 자, 이번에는 익스트랙트 지원 매트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이건 지워버리고요. 지원 매트를 한 다음에 얘도 이제 페이스죠? 페이스로 맞춰놓고요. 리셋 한번 할까요? 자, 페이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필터기능입니다. 컬러 필터 똑같습니다. 이거 누르고 이면 찍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쭉 범위 잡으면 이 범위에서 같은 색상이 선택이 되는거죠 맞죠? 그렇죠? 서비스 타입이죠 음,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제 쭉 이렇게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쭉 하나씩 나옵니다 낱개로 그렇죠? 네,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우클릭 하셔가지고 묶어 버릴까요? 예. 피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버리겠습니다 A라는 이름을 추죠 어떤 이름을 주셔 상관없습니다 이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피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승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카피 페이스 하면 하나의 단일 명역 피처로 나오죠 그렇지만 속도가 좀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ray 지오메트리 하면 속도 좀 빠른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낱개로 나오니까 피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컨트롤 J 누르셔 가지고 범위 잡고요 특정 레이어로 옮기면 되겠죠 뭐 10분 레이어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컨트롤 l 눌러 볼까요 레이어, 보이죠? 그렇죠 얘는 1번을 숨겨버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이게 할까요? 예, 보이게 해놓고 컨트롤 L 누른 다음에, 빨간 것들은 다 1번에 있으니까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1번을 하면 이렇게 숨겨지겠죠? 그러면, 그 그렇죠? 음, 됩니다. 더블 클릭. 이건 숨기는 거죠. 숨겨. 그렇죠보이다 숨겼다. 자, 레이어별로, 이렇게. 면도를 레이어별로 분리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색깔별로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레이어별로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필터 기능을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